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두기 근성 앨리스 근지러운 해소 타임 댄스온 이데일리 스타인 김현식 기자 몸이 근지러웠어요. 옥두기 같은 금성을 앞세워 활동해보겠습니다. 흥 넘치는 하우스 기반 댄스곡 댄스온 댄스온을 타이틀곡으로 한 식물을 들고 돌아온 걸그룹 앨리스 앨리스 재정 소희, 연재 카린, 이재희, 유경, 도아의 컴백 활동 가고다. 27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와차홀에서 컴백 기념 언론 쇼케이스를 한 멤버들은 오랜만에 발표하는 댄스 장르 신곡을 많은 분의 흥을 끌어올리겠다. 며엘리스와 함께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엘리스는 지난 5월 활동 당시 발라드 장르 곡인 내 안에 우주로 무대를 꾸몄다. 소희는 발라드곡으로 활동하면서 몸이 근지러웠던 게 사실이라며 미소 지었다. 이어 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며 컴백 후엘리스의 끼와 매력을 제대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은 신곡의 팝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해 보컬 녹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 작업을 스웨덴과 영국에서 진행했다. 댄스온, 은물 건너온 곡이라며 웃었다. 세정은 곡을 들어보시면 흥얼거리게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MZ 그 자체인 곡이라고 표현하며 신곡으로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엘리수는 YK와 레트로 감성을 모티브로 한 이른바 Y1올릴 콘셉트이자 키워드로 내세워 활동한다. 신곡 안무는 인기 댄스 그루라치카와 손잡고 준비했다. 멤버들은 열심히 준비했다. 신곡에 꼭 맞는 콘셉트와 무대를 준비한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고 말했다. 이들은 밝고 희망찬 분위기의 댄스곡인 레비 시라이트레비라이트를 싱글에 함께 담았다. 최정은 공명은 아낌없이 주는 빛이라는 의미라며 멤버 7명의 상큼한 보이스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노래라고 소개했다. 엘리스는 지난 활동 전 2년이 넘는 긴 공백기를 가졌다. 그 기간 동안 소속사를 옮기고 팀의 영문명을 교체하는 등 많은 일을 겪었다. 도하는 앨리스는 오뚜기 같은 근성이 있는 팀이라고 강조하며 공백기가 길었음에도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소희는 쉼 없이 꾸준히 활동으로 팬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연재는 댄스온 이내적 흥을 도도는 노래로 통나며 사계절 내내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댄스온 과래비시 라이트를 함께 수록한 싱글 전국 금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최정은 목표를 묶자 마이너스 1위를 꼭 해보고 싶다 는 답했다. 이내 그는 마이너스 1위를 못해도 좋다. 배그 안에 들어 차트인이라도 했으면 한다. 몇카해 음식점 등 어딜 가도 흘러나오는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